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20대 가장 예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몸 만들고 프로필 촬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20대 초반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달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나가고 그리고 또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몸 만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발의 준비로 PT도 끊었고 그리고 맛있는 식단도 먹고 있고 또지방커팅제까지 틈틈이 챙겨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하면 3주째 정도 됐었을 때 몸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치팅을 2주 동안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큰 변화가 몸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의 운동루틴과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상 한번 보시죠 전화, <목소리도> 번호, 주소 해 주시고 번호, 주시고때 <목소리도> 이게 정확한 기준치라고 보시면 돼요. 체지방도 그렇게 많은신 편이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순수 체지방만 한, 어, 2에서 3kg만 감량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좀 날씬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와, 개인 PT를 일주일에 두 번씩 받았고요 그리고 집 와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운동을 한것 같아요 PT쌤 말로는 아침엔 공복유산소 그리고 근력꼭 해주고 복근은 하루에 300개씩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식단은 아침에는 스크램블 에그 노른자 빼고 흰자로 4개 요 샐러드 현미밥 점심은 닭가슴살 고구마 130g 샐러드 저녁은 보통 맛있는 샐러드로 샐러드 집에 가서 먹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덜 빠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좀 식단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좀더 해야겠죠? 간식으로는 강물통 맛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지방 커팅 제로는 저는 운동 전에 꼭꼭 스템 마맥스를 챙겨 먹는데요. 이거예요. 이게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에 페이스북 보면 다이어트 보조식품으로 과장 광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건 광고 중에서 실제로 같다고 해서 유명해진 제품이고요 실제 전문 헬스인 분들이 대회 전에 지방 커팅제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운동을 겸하면서 먹으면 높은 지방 연소 효과가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성분표를 보면 장기 복용이 가능한 내성 없는 제품으로 신경 과민이나 간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니까 걱정 없이 드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허리 둘레 감소와 엉덩이 둘레 가 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허리 둘레 감소와 엉덩이 둘레 감소에 도움을 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허리 둘레가 정말 감소했고 지방 레벨도 6에서 4로 줄었습니다. 저도 PT 덕분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병행을 하고 있지만 치팅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 점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효과를 본 대박 제품입니다. 저는 이제 3주차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루틴이 정말 건강하게 살을 뺄 수도 있고 단기간에도 효과를 많이 보는 루틴이어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계속해서 준비해서 한달 동안 변화 모습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여행하면서 너무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던 프로필 촬영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볼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인스타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DM 드려서 단톡방 초대해서 함께 식단 공유하고 운동도 공유해서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직장인 여행 크리에이터도 프로필 촬영 할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제 식단하고 제가 운동하는 거 스토리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 주실 분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서 이쁘게 포기 촬영하고 더 많은 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